대중교통이용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여과자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생활화합시다 잠주공 아파트 입구입니다. 부산 시내버스는 시민여러분의 건강을 믿던 걸 불편성, 이말 미세먼지 등을9 0년부 이상 제거하는 회파급 공기정화 방해 브랜드를 장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버스가 매일 차례 속도, 에어컨 살균 세척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간식버스로 시민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환승입니다. 카드를 잘안녕하세요 동산 주공 아파트 입구입니다. 음, 계리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시 충전이 필니다 일동 미라주 아파트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부산 시내버스 본인 연령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